자, 이런 분들 다이어트 못합니다. 어, 어, 다이어트는 식사의 문제입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덜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질 거고요. 덜 움직이면 살이 찝니다. 어, 그걸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그걸 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까? 왜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를할 때에는 저는 그게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 음식량을 그러니까 식사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께서 다이어트를 참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어, 그런 걸 해소를 시켜드리는 게또 저희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가 정말 안 되는 분들 다섯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 5kg 이상의 감량이 감량과 요요가 적어도 5회 이상 반복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 체중 변화 속도가 느려져서 예전보다 다이어트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똑같은 노력을 하는 데도 그리고 이 분들 같은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3회 이상 술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다이어트가. 절대 안 되고요. 그냥 포기하고 어 다이어트에 드리는 노력을 가지고 술을 더 드십시오. 어차피 망할 거니까. 세 번째는 어 한의학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정말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움직일 에너지가 떨어져서 활동량이 부족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체적인 이유로 식사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가 참 어려웠습니다. 또네 번째는 에 약물 복용 이력이 있는 분들 식욕 억제제, 호르몬제, 우울증량 등 향정신성 의약품 등 이런 약물 복용 이력이 있는 분들도 다이어트가 참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 식사가 자기주도적이지 못하고 상대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 식사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배려를 제가 지나치게 배려를 하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식사를 할 때에 상대를 지나치게 배려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줄여 먹어야지 된다. 소식해야 된다. 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특정 상황에 놓이면 혹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들하고 같이 있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어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어 과식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어 후회를 하고 살은 찌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거냐 어떻게 체중을 줄일 거냐 어떻게 체중을 유지할 거냐 어, 이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솔루션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주 2회 이하로 주 1회나 2회 정도의 음주를 하시면 체중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그 말고 술을 드시면서 체중을 유지를 하시고자 하면 술을 드실 때에 어, 안주 전혀 없이 오로지 깡술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술을 마시냐고요? 어... 네, 그게 싫으면 술을 끊으십시오. 아 그것도 싫어요? 술도 끊기 싫고 안주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끊으시면 돼요. 간단하다니까? 네, 술 마시면서 다이어트 할수 있는 방법은 어, 안주를 먹지 않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네, 포기하십시오. 아까 주 2회 정도 술을 드셨다고 하는 분 있잖아요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다섯 가지 네 이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격 때문에 도 실패하시는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다이어트 네 우리 평생의 숙제 어,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몰라서 살을 못 빼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만 살을 어, 못 뺄만한 이유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 이유가, 그니까, 적게 먹으면 살 빠지는 거다 아시죠? 네. 지금 다섯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댓글에 1번, 2번, 3번, 5번, 네, 약물 복용 빼곤 다 있으시구나. <웃음> 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어, 이제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에 접근을 하실 때에는 이런 음식은 살이 찝니다. 이런 음식은 살안 찝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문제가 됩니다. 운동 부족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어, 그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살 찌는 그런 이유들이 되는데 그거보다더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살은 그냥 많이 먹어서 찝니다. 끝!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살을 많이 먹었죠? 었그 돌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왜 많이 먹죠? 네. 어떻게 해서 많이 먹게 되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적게 먹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아니면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어, 해결을 해줘야지만 살 빠지는게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몸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 때문에 많이 먹는다가 아니고요 몸에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소모를 높이는 방향으로 내가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어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체중 같은 경우에 왜그 저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 다이어트를 자꾸 반복을 하면 아니면은 절식하는 다이어트를 하시고 나면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변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어, 검증을 하고 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어, 그거보다 저는 이제 그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다가 어, 이제 그 발견한 공동 현상이 뭐냐 하면 체중 변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kg, 5kg의 체중 변화가 쉽게 진행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한달 내내 해도 체중이 1kg, 2kg 변할까 말까 평균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한 3개월 정도 하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약한 10kg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어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kg도 어, 너무 힘들게 내려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중 변화 속도가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그런 잘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다섯 가지 케이스 다섯 가지 케이스로 살이 잘 찌는 살잘안 빠지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왜 많이 먹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왜 체중이 더디 빠지느냐 이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이 먹을까요 아니 덜 먹으면 되잖아요 조금만 먹으면 되잖아요 말은 다들 쉽게 하는데 어, 그덜 먹는 게왜 어려운가를 할 때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술 드시는 분들은 식사량 통제를 본인들이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 라디오 처럼 잘 듣고 계신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술 드시는 분들은 본인 식사량을 조절을 못합니다 어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에 술을 드시지 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니까 술을 끊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술 드시는 분들은 술을 드시는 중에는 기본적으로 본인 식사량 통제를 못합니다 덜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덜 먹어야지 살이 빠지는 거는 알겠어 덜 먹어야지 체중이 늘지 않는 건 알겠어 하지만 술을 드실 경우에는 그거를 내가 의도대로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술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예 안 빠집니다. 아니, 불,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게요. 주 3회 이상 술 드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포기하십시오. 안 빠집니다. 네. 그나마 유지를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술 드시는 날도 많이 먹게 되고요. 술 드시고 난 다음 날도 많이 먹게 됩니다. 엄청 배가 고프죠. 그게... 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술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뇌를 마비를 시켜서 포만감 중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가 불러요 라고 하는 그 신호를 줘야 되는데 어, 그 신호를 잘못 느낍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중에도 많이 먹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술을 이제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콜 분해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알콜 분해가 되는데 필요한 게 바로 당분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술을 마시면 어, 혈당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알코올 분해를 하는 그 과정이 어, 전부 다 허기진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어, 술을 드시게 되면 어, 술 마시는 그때도 그렇고요. 술을 깨기 전까지 계속 허기가 진다라고 느껴지는 현상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술을 어, 일주일에 뭐한번 정도 그 다음에 두번 정도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마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드시는 경우에서는 어, 체중 유지는 가능합니다 대신 3회 이상 어, 술을 드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아예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어, 저한테 찾아오셔야 됩니다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술을 마시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 그 방법을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셔야지만 음주를 하면서도 어,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술은 어, 주 3회 이상의 술 마시는, 마시는 분들은 식사량 자체가 음식 섭취량 자체가 어, 내가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 살이 빠질 만큼 우리가 식사량을 줄여 가야 되는데 어, 그 줄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격 좋은 분들입니다 네. 이게 성격이 좋은 게? 아니 왜 성격 좋은 게왜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상대를 지나치게 배려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어, 식사리아, 식사에 대한 어떤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에게 있고 음식을 권하는 대로 어, 나는 다 먹어야 먹어야 되고 그게 예의가 바른 것이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 혹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체질적으로 혹은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음식을 내가 주도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나마 다이어트를 하는데 좀 용이하고요 어 내가 내 식사를 주도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맞춰져야 되고 상대가 권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네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거죠.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애들이 배가 불러요. 네 이만큼 먹었으면 자기 배는 부르잖아요. 하지만 엄마가 이만큼 먹어야 돼라고 해서 음식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들어오는... <웃음> 아니에요 자 성격이 어, 자기 주도적... 아니 이것도 이상한데 성격이 자기 중심적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나안 먹을래! 어, 안 먹어! 주지 마! 아니다 그만 먹어! 아우! 라고 하고 엄마가 거기에서 지면요 걔는 살이 안 찌는 애들이고요 어, 엄마가 주면 엄마가 무서워 가지고 어떻게든 먹어야 되고 어, 배부른데도 야 한입만 더 한입만 더 이렇게 해서 엄마가 주시잖아요 그런 걸 먹는 애들이 살이 찌더라고요 예시가 적절한가요? <웃음> 네 예시가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 그런 상황들에 계속 놓입니다 모임을 하시거나 혹은 가족들 간에 모임이 있거나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어 그렇게 할 때에 누군가는 식사를 주도를 하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수동적으로 따라가시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어,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어, 어떤 분들이 살이 쪘을까? 살이 찔까? 어,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식사량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술두 번째는 어,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어, 식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는 어, 다이어트가 안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어, 그 우리 몸의 체중 변화 속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5kg 이상의 감량과 요요가 5회 이상 반복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체중 변화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 한두 번 정도 다이어트 하실 때는 쑥쑥쑥 빠지다가 이게 횟수가 반복이 되면서부터 나는 예전하고 동일하게 음그 체중 관 관리, 식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은 예전만큼 빠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내가 감량 시도 혹은 감량과 요요가 얼마나 어, 많은 횟수 동안 반복이 되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 이런 분들은 이제 점점 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어 살이 안 빠진다 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고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직까지 뭐 확정된 그런 의학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어 저는 체중이 우리 몸에서의 체중이 도로처럼 움직인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움직일 때는 정말 뭐 늘때도 빠르고요 줄때도 빠르고 이렇게 쑥쑥쑥 왔다갔다 하는데 감량 시도 횟수가 반복이 될수록 이 도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국도가 됐다가 비포장 도로로 갔다가 정말 어 정말 이제 그냥 막 진흙탕으로 갔다가 이러면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싱싱 달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량 횟수, 감량 시도 횟수가 반복이 될수록 체중 변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감량 시도 횟수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이 현상에서 나이가 들면 살이 잘안 빠집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나이가 들, 들기 때문에 살이 잘안 빠진다 라는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살은 잘 빠집니다 또 하나가 어, 약물 복용 이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체중 변화에 좀 문제가 됩니다 어, 그 호르몬제라든지 그 다음에 식욕 억제제 그리고 우울증 어, 이런 분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체중 변화에 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 특히 그 나비약이라고 하는 그 디에타민 어릴 때 정말 효과 좋다 라고 하면서 약 처방을 받아서 드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니까 제가 추후에 나중에 지금 지금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 정말 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게 체중이 안 변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의 히스토리를 좀 체크를 했더니 뭐 20대 이럴 때에 어, 그 병원 처방약, 식욕 억제하는 병원 처방약을 드셨던 분들이 체중 변화가 더딘 그런 어떤 공통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호르몬 주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 피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뭐,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 혹은 자궁내막증,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그, 임신 준비를 위해서 어, 과배란 유도제 같은 이제 그 난임 난임을 위한 어, 그런 약물들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체중 변화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 어, 약물에 의한 영향은 체중 변화 속도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식욕에도 같이 문제를 일으켜서 어, 식욕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어, 약 같은 경우에도. 어 우울증 약을 드셔야 될 정도의 그 상황에 놓인 분들은 어, 식욕 조절,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그 질환 자체가 식욕 조절이 안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 먹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너무 먹다가 어, 그렇게 해서 폭식과 절식이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질환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물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 우울증 약물의 부작용 중에 식욕 증가. 되는 현상도 있고요. 부종 현상이 발생하는 약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약물 복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체중 변화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한의원에서만 하는 그 한의학적 체질, 그러니까 비만 체질에 대한 그 설문을 하는데요. 그 설문 결과가 점수가 너무 높아 어, 이렇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가 정말 안 됩니다. 아 정말 안 됩니다. 예 어렵더라고요. 네어그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어, 체력자를 체크를 하거나 그 다음에 폭식을 체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체크를 하거나 어 그리고 순환 장애를 체크하는 이제 몇 가지 항목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력저하라고 하는 비협증을 비허증 점수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살이 찌는 게 아니고요 몸의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서 활동할 에너지가 없어서 어... 살이 찌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한 가지 그 순환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은 것들이 빨리빨리 나가지 못해서 어 그래서 살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잘 찌는 혹은 살 빠지는 속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네, 드리는 것이, 이제, 다이어트, 이런 사람들 다이어트 못해요. 라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